자 이제 새로운 캐릭 크레지타가 나왔는데 돈으로 때리는 신기한 누나 그 명방에도 오늘 이제 혼이 나온다고 하는데 혼 뽑기 전에 새로운 캐릭이 어, 크레지타가 나왔고 어, 얘를 위해서 무료 연차를 안 썼기 때문에 힐도 있고 스킬에 한번 천장 어차피 200으로 줄었으니까 천장 찍을 각오로 뽑아보자 고고 계속 고고! 오, 드디어 나왔다 징캐징 나왔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80번만에 나왔네요 아게 길드장이야? 어쩐지 돈이 많다 했는데 스토리를 대충 봐가지고 어쨌든 돈으로 때리는 누나 겟! 나왔고 80번만에 나왔고 얘는 어디 있니 없는 애들이 좀 있는데 뭐 나중에 언젠가 얻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나온 애부터 키워보도록 하죠 키울 수 있는 데까지만 아저 캐루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얘부터 해야지 일단 19까지 찍을 수 있구나 19까지 그냥 찍어버리고 랭크는 19까지 찍고 장비를 이건 나중에 다른 애한테 쓰고 장비를 일단은 대충 해주고 레버까지 대충 해주고 귀찮으니까 자동강화 하고, 어디 보자 얘는 어, 뒤에 후열이니까 일단 대충 한번 써보고 추후에 어차피 천장 200개 찍으면 메모리 피스 100개를 더 주니까 천장 찍고 메모리 피스 100개를 얻는 걸로 하고 일단은 나왔 으니까 써보 도록 하 죠？일단 5성까 지는 추 후에 만 들어 주고 돈으로, 돈으로 광역 인가？돈 으로 광역 때리 는가돈 으로 광역 때리 는 진짜 부자다 오으로때리은 진짜 대박이다 금수저답네 아, 나도 돈으로 늘렇게 때려보고 싶다 늘은 오늘 은 오늘 은 오늘 은 오늘 은 오늘 은 오늘 은 오늘 은 오늘 오늘 저은 하고 플랩까지 풀광학까지 기워보고 대미지는덜 오니까 일단 일단 요렇게신 캐릭을 얻었으니까 종료하고 다들 그러면 즐거운 프리콘에 되시기 바랍니다